안녕하세요 항상 비슷하게 물어보시는 분들 비슷하게 문자를 주시는 분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문자를 넣어서 보상은 얼마 받아야 돼요 동네가 어딘데 얼마 받아야 돼요 정확한 위치를 모르면 많이 받으란 얘기뿐이 할수 없고요 그리고 뭐 여기 책을 팔려고 하는데 어느 동네인데 얼마에 팔면 되겠습니까 많이 받으면 좋겠죠 정확한 지분도 없이 그렇게 묻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건물을 구입하기 전에 물어보셔야 되고 건물을 사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구입하고 나서 잘 샀나요 못 샀나요? 그런 것도 문자를 보내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에 뭐 감정평가를 해주거나 뭐 질의 응답을 해주는 그런 방송이 아니고 실제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는 지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물건들이 나오면 뭐 그런 매물들을 올려드리거나 뭐형을 그런 영상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 보니까 부동산에서 뭐 복비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뭐 복비를 받나요 안 받나요 참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무 2500만 에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아무래도 매수자 복비를 안받는다고 하면 매도자 쪽에서 복비를 많이 받겠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박리담회로 복비를 안 받고 많이 팔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파격적인 행보는 사실 평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같은 경우는 사실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 매수, 매도자 쪽에서도 금액 절충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물론 절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그 건물을 사야 되는 입장이면 기본적인 베이스 절충을 하면서 본인의 받아야 될 복비를 줄이면서 매도자 측의 매매 가격도 줄이는 그런 이거 양득의 행태로 거래를 하는게 맞는 것인데 매도자 복비는 받고 매수자 복비는 안받는다 매수자에서 복비를 안받고 매도자에서 안받을 수는 없겠죠 매수자에서 못받는 복비를 매도자 쪽에 충당을 하려면 그만큼 원하는 가격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서 매도자 측으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복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건물을 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아니, 문자나 전화를 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래, 몰라서, 뭐가 뭔지 몰라서 못 물어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고 말씀을 해드리는데요. 상당주택이라든지 상가주택이라든지 가격대가 지금 다 비슷합니다. 구축에 있어서는 2층주택도 썩은 는 오래된 2층주택도 매매된 금액이 8뭐 기준에서 2천만원에 거래가 된 것, 된 매물이 있는 반면에, 한 가지 똑같은 8m 건물에 4층 건물로 되어 있는 윤신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오래된 그런 상가 건물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1,500에 거래가 되었죠. 1층 기본적으로 상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출은 60에서 70%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얼마나 좋은 위치의 매물을 얼마나 저렴하게 살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여기 마찬가지 8m 도로를 물고 있는 2층 오래된 주택입니다. 지금 시세가 평당 1,000만원인 걸 감안했을 때 3월 달에 170만원 약 800만원에 구입을 했다면 정말 구입을 잘 하신 사례가 되죠. 그 시절에는 그게 시세가 맞지만 은 주택가격이 이래 오를 것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분들은 아이고 또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아파트 후회 하듯이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고요. 항상 주택이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물론 대출 부분이 20%에서 50% 일가구 1주택은 50% 무주택자는 50% 대출이 나오지만 2주택부터는 20% 부는 대출이 안나옵니다. 그랬을 때이 800만원에 구입을 했다면 아주 잘샀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저렴하고 괜찮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시기적인 것도 있고 부동산 업자를 잘 만나서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주택은 대부분 누가 사느냐 대부분 건축하는 분들이 종합건설에서 구입을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래 봤을 때 이런 썩은 주택을 내가 사서 뭐 하겠느냐 리모델링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 생각을 생각 많이 하는데요.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소하고, 그리고 신축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북도로를 물었기 때문에 4층에 전혀 그 기미 없이 4층 그대로 올라가는 건물로서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 부동산은 얘기를 드리지만은 시기가 중요하고 위치가 중요하고, 그리고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가 중요한 것이지, 어뭐 유튜브에 뭐 복비를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가서 사시면 됩니다 그런 걸 저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공정 이런 뭐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무서운 얘기지만 지금 이 21년 10월 달에 똑같은 뭐위치의 상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평당 금액이 1,500 이냐 2,300 이냐 4천 건물의 준신축 상가주택 이라고 말할, 말할 수 있습니다 1층 상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이 같은 경우는 거래된 금액이 평당 2,300만 원입니다. 보시면 4층 뭐 준신축 다가구 주택도 아니고 상가주택도 아니고 그냥 옛날에 지어난 2층 뭐단독주택에 1층이 상가가 들어가 있는 상가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상가가 뭐 10평이든 5평이든 상가가 들어갔다면 무조건 대부분 상가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주택이 평당 2,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놀리하게도 여기 대부분 아까 두개 건물에 보면은 부동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에서 이걸 다 팔았을까요? 아닙니다. 아, 중이 지머리 못깎는다뭐 이런 얘기는 조금 뭐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그 위치에 있다고 그걸 파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만큼의 능력이 있느냐, 마만큼의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느정도 광고를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느냐 그런 차이에서 송님을 어 연결을 해서 거래가 된 사례들이 많고요. 사실 우리가 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은빈혼자맘만 보다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식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 줄 알고 좋은 뭐 음식을 공급할 수 있다면 광고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예전하고 틀리게 차로, 별로 그런 시장에다가 광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영남일보 매일신문. 거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광고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죠. 광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블로그, 유튜브 다양하게 광고를 해야 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2층 주택이나 아이를 봤을 때는 1400까지는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위치의 8m는 사실 이게 4m였으면 아직 사지도 않고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150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여기 같은 경우도 21년 8월에 달 1600만원 거래가 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층 단독주택은 아니더라도 오래된 원룸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건물을 사고 나서 의주를 위해서 실수요자가 살 수도 있지만 은 평균적으로 종합건설에서 매입을 많이 하죠. 여기 4m를 물고 여기 8m를 물었을 때 중간에 큰 덩어리에 지금 114평이니까 구동으로 짓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쪽 8m 같은 경우는 60평, 70평 대지평수를 조금 더 주고 뒤쪽으로는 적은평수로 해서 협소주택으로 저렴하게 팔겠다. 그런 매물들이 기본적으로 1600, 1 7 0 0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마찬가지 오래된 원룸 건물도 금액대는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위치가 좋으면 오래된 1층이든 2층이든 금액대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구입을 하셔야지. 국비 타령하지 마시고 그런 유튜브 보시고 구입하실 것 같으면 저한테 구입하지 않고 그쪽에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많화 절충을 하고 좋은 위치에 구입을 하고 그리고 <웃음> 향후에 자 보수라든지 부동산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처리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복비로 운운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저한테 근무를 사고 몇 시간 동안 딜레이를 딜레이를 달리기를 하면서 매매 금액 절충을 했는 사례들도 있고 그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 비가 그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 얼마나 저렴하게 매물을 구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물을 구입하고 나서도 뒤처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할수 있느냐 그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럼 복비 운하고 복비 타령 할것 같으면 사실 부동산에 거래를 하시면 되고 귀 안받는다 하는 부동산에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라 하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금액에서 더 받을 수도 있는 것도 덜 받을 수도 있는 건데 평균적으로 복비 개념으로 봤죠 그러고 나서 음에 절충을 하다 보면 은 복비는 대 복비는 항상 당연히 많이 깎입니다 왜 제가 금액을 추라해 보기 위해서 제 수수료도 낮춰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내용 갖고뭐 얘기를 한번 들여 봤는데요 너무 그런데 연연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런 걸 따지실 것 같으면 쪽부동산에 시험 삼아 거래를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빠트린 게 있네요. 사실 뭐 아는 지인이나 친구들 있는 분들은 뭐 타부동산 가서 건물을 보고 오거나 아파트를 보고 오고, 아, 이거 저렴하게 좀 사줄 수 없느냐, 복비 안 받을 수 없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인이든 친구든 간에 무조건 좋은 위치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거를 권합니다.